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음, 오랜만에 봄 소식을 알리면서, 음, 구독자가 아직 1,000명이 안 됐지만, 500명, 500명이, 500명도 안 되었지만, 500명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주는 나눔을 하려고 그래요. 섯명에게 음, 여기서 원하는 거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홍옥은안 돼요. 이건 우리 남편거고 근데 여기 뭐 홍옥만 있는게 아니라 얘는 뭐냐 어제도 사과나무네 사과나무는 다 제가 갖고싶고 물론 여기 있는건 모두 다 제가 다 갖고 싶은거예요 그렇지만 다가져 수는 없고 나눔 해드릴게요 다섯 분에게 어. 꽃 폈어요 사무실에서 더웠는지 애들이 다 피고 얘는 또 뭐더라 이 이름은 바이오 체리네요. 바이오 체리는 체리가 아니랍니다. 체린 줄 알고 샀어요. 어 이거 보이시나요? 꽃. 아 너무 가까이서 안 찍히나? 이것도 예쁘죠? 참, 여기 물고지에서 살아남은 장미.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제가 뭐 자주 안 들리니까 또. 얘는 거의 죽어가는 것 같고 얘네들은 잘 살고 있고 응. 그렇죠 얘는 뭔지 아시겠어요? 얘는 모과 모과나무 얘는 돌배나무예요 물론 여기 많은 건다 무궁하고요 응. 무궁은 아직 잎사귀 안 나왔어요 예, 꽃봉오리나 맺어있는 거는 뭘까요? 아, 자두네요. 자두. 아직 봉오리 상태에 있는 거는 얘는 농찰이 아, 복숭아. 같은데 네, 복숭아입니다. 얘는 벚꽃. 왕벚꽃, 겹벚꽃, 모. 얘는 천리향. 얘는 목놈. 얘 뭔지 아시겠어요? 진달래. 진달래입니다. 아직 개나리는 안 폈어요. 진달래 개나리. 저기 보이는 꽃봉오리는 또 뭘까요? 이 꽃봉오리는 어... 뭔가 살구네요. 이쪽 애들은 살구. 살구 하나 폈어요. 벌과 나비가 와야 되는데 애들이 꽃피는데 얘는 뭐냐? 어, 얘는 자두네요. 얘는, 얘도 자두겠죠? 에이.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구독자 500분에게, 500분이 됐을 때 다섯 분에게 한 개씩, 딱한 개씩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